성에 대해 서할 건데 네. 처음에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어 가설이긴 하지만 위행 미행생, 아니 비행위행끼리 서로 부딪히고병합해서 처음에 생겼거든요. 네. 위성 경합 충돌. 음. 그래서 점점 그러면 덩어리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 크기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겠죠네 그러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음. 네. 그러면서 이제 마그마 바다가 바다가 형성돼요.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시지각과 바다가 생겨요. 네. 이렇게 되 이렇게 물질 분리가 된후 원시지각과 원시바다가 생길 때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그, 있고, 네. 어, 핵은, 분 부분이 니켈과 철로, 음, 장 멘트가 네. 핵으로 나눠져 있는데, 멘트는 어, 네. 아까 말했듯이, 갈라앉지로 되어 있고, 네. 어, 핵은, 어, 아까 말했듯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네. 니켈로되 있는데, 어,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져요. 네. 어, 외핵은, 어, 액체 상태이고, 내 핵은 고체 상태예요. 네. 어, 지각은. 네. 해양 지각과 내륙 지각이 있는데요. 네. 어, 내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요. 네. 화강암질로 되고 두께가 두아워요 해양 지각이. 음. 그리고 해양 지각은, 그, 네. 구성이 선무암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이번태고 두께가 얇아요. 음. 따라서 대륙과 대륙장과 해양지강의 두께를 비교할 때, 대륙지각이더 높고, 밀도로 비교할 때는, 두께가, 크, 밀도로 비교할 때는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큰데,